헬로우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프입니다 자 지금 저는 원주에서 강릉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미팅이 있어서 지금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덕질을 좋아하는 유부남이잖아요 강릉에 갔으면 또 역시나 덕질을 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미팅에 가기 전에 그곳에 잠깐 들려서 구경을 하고 미팅에 갈 예정입니다 덕질하는 유부남이 강릉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시 덕질하는 사람은 판매하는 곳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그란디스타에서 이너스케도 나왔구나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매지코어 이거는 너무 사고 싶은데 <웃음> 구독. 역시 덕질은 옳다 힐링하고 갑니다 새로 전시되어 있는 피규어들도 많고 어, 역시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좋네요 피규어 좀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 일단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록 피규어는 못 샀지만 빈손으로 가진 않습니다 지베이스 사장님이 직접 구우신 쿠키 네, 내돈내산이에요 제가 <웃음> 이거 갓돈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어가지고 쿠키 사진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덕질이니까 한 박스 구매해서 이제 원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에 왔을 때덕쿨라면꼭 들려야 할 성지 오늘은 지베이스를 덕질하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